날씨가 좀 차가워졌을 때 아, 어, 추워 이러면서 뭔가 벌리기 부르스크 같은데요 전문가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가견은 있다 얘는 진짜 그냥 그 옷걸이가 좋다 보니까 너무 아무거나 입어요 이거 약간 죄수 없긴 하죠 예. 미도 하면 패션이잖아요 누가 그래요? <웃음> 아 인스타에서 안민 정보 좀 주세요, 크크 하잖아요. 모든 사람 팬하자한테다 그래요. 당신 빼고 안사도 물어봐. 마태형 매체 곧 어디서 삼? 안 살려고요. <웃음> 후두티 어떠세요? 후두티. 후두티 너무 좋죠. 완전 무난. 후두티 남성들 어때요? 전좋아하는데감간절꼭 필요한 아이템이고 이런 것만 입고 있다가 뭐 레이어드해서 뭐 이런 자켓을 거칠 수도 있고 캐주얼룩의 정석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작은 프린팅이 된 거는 저 선호해요. 근데 여기 삐까츄 그려져 있다. 그럼 좀 그렇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딱 붙는 후드티 안 돼요. 무조건 박시해야 되잖아요 박시한 게 제일 낫죠. 저는 이거 입고 나, 남자친구가 나오면 은 그냥 귀여워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후드티 입을 때 밑에 바지 통이 넓은 걸 입으셔야 예뻐요. 스키을 입으면 감자에 젓가락 꽂아 놓은 것 같은 느낌 <웃음> 그래서 큰 거를 입는 게 좋답니다. 가장 베이직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꼭 사두셔야 됩니다. 맨투맨 진짜 무난하게 많이 입는데요. 전싫어요 왜요? 나랑 안 어울려요. 이것도 스키니진보다는 펑퍼짐한 바지가 이쁘다. 조거 팬츠나 맞아. 맨투맨도 깎이면 진짜 없어 보이더라 네, 고구마에 젓가락 꽂아 놓은 것 같은 기분이죠? 고구마예요? <웃음> 네, 얘는 고구마예요. 맨투맨도 색깔 엄청 많잖아요. 어떤 색깔이 제일 무난해요? 블랙 맨투맨 보다는 가을이니까 이런 베이지, 아이보리, 조금 더 간다 브라운 아니면은 이거보다 살짝 연한 하늘색 있잖아요. 밝은 하늘색 말고 어두운, 어두운 하늘색 어 그런 색깔 맨투맨 요즘 괜찮아요. 맨투맨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자들이 말하는 무난한 게 좋다. 진짜 완전 괜찮은 칭찬이에요. 아, 심플 이즈 베스트에요. 네, 심베, 심베. 니트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 셔츠에 니트 입고 이제 시계 딱 차고. 아, 저, 전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왜요? 그냥 입을 거면 니트만 입고 입을 거면 셔츠만 입지 왜, 왜 굳이 쓸데없는 레이어드를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이잖아요 너무 모던해요 모던하고 너무 단정하게 입으려고 한다 여기에 어? 바지 뭐 입는 게 좋아요? 이 니트는 솔직히 청바지가 어울리겠다 그냥 완전 베이직한 연한 컬러 면바지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만 잘 매치해서 입으시면 진짜 그냥 센스왕 완전 짱한번 대보면 안 돼요? 그냥 봤을 때는 잘 몰랐죠? 했거든요. 네. 근데 저언이가 되니까 좀 괜찮은 오, 것 같아요. 쟤 지금 입, 이런 바지에도 괜찮 아잘 어울리는 어. 느낌이 들죠. 편안한 트렌드가 유행이기 때문에 니트가 엄청 많이 보여서 이번 시즌에 새로 옷을 사고 싶다 하면 은 남자분들 니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냥 까만색 라운드넥 니트 입으면 뭔가 허전해 보여. 왜냐하면 요즘 하도 막 오버핏 입고 뭐 입고 막 웨스턴 쪽 입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만 입으면 너무 신경 안쓴것 같아 보여서 요즘은 브이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브이넥만 입지 말고 안에 티 입고 입기. 그렇죠. 티셔츠 보이게 브이넥 니트 입으면 요즘 예쁘더라고. 이거 진짜 구비해 시면 진짜 정말 어. 좋습니다. 이거 약간 에이. 진짜 사람이 갑자기 훈훈해 보인어 지금 어? 어? 어? 이런 게또 남자 패션이지만 여자분들도 요즘 유니섹스라고 그 남녀 공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비해 놓으세요. 어, 저 개인적으로 야상 정말 좋아해요. 진짜 캐주얼 룩에도 너무 이쁘기도 하고, 여기 진짜 이쁜 코디법 알려드려도 되나요? 뭐 이렇게 입어도 되고요. 이 모자가 만약에 없는 이런 야상이면은, 여기에다가 저맨 옆에 있는 후드티. 이걸 안에 입어요? 응 완전. <웃음> <웃음> 완전 남친 룩. 해다가 바지는 딱 달라붙는 거 절대 안 돼요. 진짜 어메이징하게. 총 넓은 것도 예뻐요. 저는 야상 이은 남자 별로거든요. 여기 빈고뚝대고제코 들어오면 어떻게 돼? 아, 이제끼왜그러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코는 야상이랑 어울려. 약간 이런 식으로 입으면 돼요. 날씨가 좀 차가워졌을 때아 어, 추워. 이러면서 뭔가 벌리기 <웃음> 부러질 것 같은데요? <웃음> 야상 입은 남자는 어떻다? 정말. 센스 있어 보여요? 아 야상만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약간 매치를 잘해야 이뻐 보인다 어떻게 매치 그냥 뭐 여기다가 응. 위에다 입어도 될거 응. 뭐 이런 거다 입어도 되고. 되게 특이한 옷인 줄 알았는데 매칭하기 쉽네요? 응. 본인도 되게 잘 어울릴 거야 아마 아, 저 약간 살인마 같을 거 같아요 <웃음> 아그 우산 제거 이거? <웃음> 이거 진짜? 어? 전 개인적인데 모자 안 달린 야상을 추천드려요 아, 근데 나 이런 기분이 든다? 야상은 돈이 아까워 그 돈으로 코트 사지 아... 그러니까 당신이 안 글러먹은 거예요 아 라고 할뻔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야상하면 딱 떠오르는 카키랑 이런 검은색 회색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가을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색과 코트입니다 사실 이게 예. 트렌치코트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요 근데 기장이 좀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남자 기준 이 정도 제딱 이게 기준으로 무릎 밑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 남자가 트렌치코트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왜요? 너무 느끼해 보여요 사람이 어막 갑자기 막 여자 좋아할 것 같아 생겼어요 <웃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요 <웃음> <웃음>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 여기에 후드티에 펑퍼짐한 바지 아나 후드티에 트렌치코트 나 이상한데 아니 이상해? 많이 하고 다녀 아니 이상해! 나 이상해 아니 코트에는 니트랑 셔츠 입어야죠 그게 진짜 당신의 썩었다진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네 고정관념 <웃음> 색깔은 베이지가 제일 무난한데 솔직히 말해서 가을에 딱 나가면 트렌치코트가 열명 이상이에요 근데 검은색은 어때? 검은색 무난하죠 그럼 검은색도 있어요 남색은? 남색 매우 괜찮아요 카키색도 있어요 이 약간 베이지, 카키, 네이비, 블랙 이게 진짜 네개가 가장 베스트 검은색은? 탁 쳐요 좀. <웃음> <웃음> 빡치게 하지 말고 저 블레이즈 입은 사람은 좋아요. 아, 저는 이거 보자마자 어 할아버지? 이것도 셋업으로 나왔죠? 이뻐요. 네. 뭐 바지 따로 이거 자켓 따로 입어도 되니까 이렇게 꼭 구비를 하시는 게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냥 이거 딱 보면 아셀수 있다 그런 느낌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니 뭐 별로 것까진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좀 꾸몄네? 이 사람 좀각 잡았네? 각 잡고 나왔네? 아각 잡고 느낌? 나왔네? 이렇게 세트로 입고 후드티 입으면 안 되고 청바지 입고 그런 다음에 후드티 입고 이거 딱 걸쳐주면 꾸안꾸룩 그냥 흰티, 그냥 면티 같은 건 좋고 응. 아니면 좀 약간 좀 귀엽게 꾸미고 싶다. 안에 뭔가 좀 그려져 있는. 그렇다고 막 스펀지바 뭐 이런 거안 돼요? <웃음> 블레이저라는 아이템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거면은 그냥 진짜 무난한 까만색 블레이저 사시고 버튼 세개 있는 거 사지 말고 두개 있는 거 사세요. 하... 가죽 자켓 좋지. 근데 저는 가죽 자켓 있는 남자 좋아해요. 옷을 뭔가 매칭해서 입기 어려울 것같아아 어렵다. 아 그러면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흰 티와 청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흰티 청바지 입잖아요. 풀고? 끝나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이거는 진짜 모든 옷에 모든 코디에 어울릴 수 있는데 웬만하면 무채색 코디에 어울리기도 하고 스킨 입어도 괜찮아요 낚시크룩으로 입으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 입으셔도 되게 진짜 잘 어울릴 거거든요 약간 걸크러쉬 와 어, 아 진짜 예뻐 어, 편하다 이것도 남자 패션이지만 여자분들에게도 강추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오, 뭔가 내 남자친구가 가죽 자켓 입으면 섹시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가죽 자켓을 구매하실 때 정말 주의해야 될게요. 인조 가죽 사면 안될 게요 인조가죽 사면 안될것 같은데 겨울에 입고 놔뒀다가 내내 입으려고 떠냈단 말이야 어. 여기 다 찢어져 있어 근데 관리법에 따라 달라요 저 3년 된 인조가죽 있는데 그거 멀쩡해요 그래요? 네. 내가 병신인 거네 네, 당신이 좀 병신인 거 아닌가 아니, 관리를 좀 잘해라. 아, 이거 핏 되게 괜찮다. 전 이거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어, 여기에 딱그제 조금... 꿉깔 바지 입으면 예쁠 어... 것 같아요. 뱅 입는 거죠? 바이크 잘 짜게 생겼어요. 바이크야 타! 야왜 엉덩이 입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왜 안까부터 제금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추천. 이 이대로 꼬시려면 이거 입어라. 아, 진짜 남자가 니트 쪽기 뭔거 좋아해. 요 여기서 어? 이제 줄무늬 있으면 아. 요즘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입는 그 니트잖아요. 주주가 말했듯이 뭐 세로로 라라 돈지 아니면 뭐 가로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짜잘한 세로줄은 살짝 부해 보이고 짜잘한 가로줄은 개럽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빈고가 살짝 괜찮아 보이는 걸지도? 가을에 반팔 위에다가 되게 많이 입으시죠. 귀여우긴 하더라고. 네 귀여운 룩 이거는 진짜 여성분들이 입어도 남성분들이 입어도 호불호 없을 룩이기도 해요. 무난하면서 뭔가 포인트 축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레이어드 할 때는 여러분 포인트가 생명인데 이런 검은색이 무채색을 입는데 레이어드를 하는데 뭔가 좀 허전해. 그럼 이제 뭐 이런 이트 베스트나 이런 색깔 이 있는 걸로 딱 포인트를 주면 기깔납니다, 솔직히. 청자켓! 야 아, 이거 필수 요소죠? 청자켓! 문화는 그 자체죠. 유행이 있다면서요. 이런 패턴 있잖아요. 네. 이런 패턴이 유행을 타기가 딱 쉽습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약간 좀 그냥 기본으로 빳빳한 그런 청자켓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유행을 덜 음. 타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로볼수 있죠 애초에 이거 자체가 센스를 돋보이게 하려면 다른 게다 무난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지도 청이면요? 청청이 약간 복고풍 느낌이 있죠 무난해요 무난하기도 하고 진짜 청자켓이 좋은 점이 스타일링을 정말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후드티에 청자켓 그리고 단가라티에 청자켓 맨투맨에 청자켓 저는 청자켓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 왜요? 어, 뭔가 시대들 뒤떨어진 느낌 옛날 느낌이다 옛날 패션은 패션도 아니다 그러니까 레트로는 패션이 아 아닌가? 그건 아닌데 어... 제가 옷을 못 입어서 옛날 그거를 제가 소화할 수가 없어요. 나는 청자켓에 안에 셔츠 입은 게 그렇게 예쁘더요 어때? 에, 너무 시선이 분산돼요. 뭐, 당신 목에 있는 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난 뾰루지랑 <웃음> 고마워. 네. 어저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마태현 거예요. 편의점 갈 때나 입지. 왜 이거를 데이트할 때나 뭐 그럴 때입고나 대신해? 대학교 갈때 정말 좋아요. 시험 기간 되면 솔직히 옷 입기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때 포인트 주기 좋은. 와 지금 진짜 별로다. p c 방 아. 가는 룩. 요게 이제 같은 셋업으로 하고 안에 그냥 흰 티. 모든지잘 받쳐주는 거 하나 입으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핏이 중요한 것 같아요. 꽉 끼게 셋업을 입으면 은아 별로예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 맞아요. 예. 그리도 이건 좀 귀여운 저지 아닙니까? 뭐 빨간색 파란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 저는 같으면 이억 이런 와펜 달린 거안 입죠. 유행 타거든요. 다음은 바시티 자켓이에요. 네. 이 바시티가 뭔지 몰라요. 항공점퍼, 블루종보다는 좀 얇은 소재예요. 음 가을에 딱 입기 음 좋습니다. 음 여기도 무난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옷들이랑 같이 매치해주셔도 괜찮고요. 여기에다가는 개인적으로 저는 조거 팬츠 입는 거 추천드립니다. 음 무슨 생각 들어요? 이것도 안 입고 오늘 저희 삼촌 같은 느낌? 아, 저희 삼촌 젊어요. 가을용연생님 남성분들이 왜 약간 조금 활동 좀 많이 하다 보면 뭐 묻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뭐 묻을 걱정도 잘안 되고 그리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생각보다 잘 찢어지지 않아요 이런 옷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을용으로 좋은 거 같아요 가을용은 정말 좋죠 그리고 긴팔티 롱슬리브 아,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집에서 입기도 좋고 받쳐 입기도 좋고 포인트 주기도 좋고 미너로도 입어도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슬리브를 입을 거면 아무것도 없는 무지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닝복이랑 많이 입어요. 그만큼 편하다. 색 조합을 잘 모르시겠으면 표가 있어요. 그런 거 보시고서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베이직한 아이템이니까 색깔별로 아니더라도 흰색이나 검은색 그런 기본적인 색깔은 음.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디건 저는 정말 정말 정말 좋아해요. 어, 예쁘다. 전 가디건 싫어요. 어? 왜요? 이거랑 비슷한 이유예요. 느끼해요? 네. 어... 뭔가 좀 과하게 다정해 보이는 느낌? 가디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 빨리 니트 입어요. 이거는 아우터예요. 이런 슬리브 같은데 위에다 걸치는 용도예요. 근데 가디건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파여있는 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네. 저는 약간 단추가 끝까지 올라오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추울 때 목까지 잠글 수도 있고 음. 그것도 내리면 이제 딱 예쁘게 펴져지는데 이거는 사실 상체가 좀 좋으신 분들한테 되게 추천을 많이 드려요. 자, 근데 저는 어. 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가디건이. 사람이 좀 부유해 보인다. <웃음> 삶의 여유가 있어 보여. 가디건 입으면. 가디건 활용해가지고 옷 입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셔츠랑도 많이 입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셔츠랑 가디건을 입으실 때 셔츠를 다 풀고 위에다가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입으면은 병양미. <웃음> 네가 좋아하는 거? 하얗고 뼈대 이쁘고 어깨 넓고 체골 이쁜 사람이 딱 이들 입는다. 어내거내거내거내 어. 거, 거. 거, 거. 가디건도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것도 레이어드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이다. 자, 셔츠죠. 이거는 뭐말안 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 셔츠는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죠. 근데 이상한 색깔 많사면 돼요. 막. 핑크색. 전 개인적으로 셔츠 살 거면 은 흰색, 검은색 그리고 푸른빛 도는 색깔들 추천 그래서 옛날에 아이처 생각나요 흰 셔츠에 검색 슬랙스 모나미 그 모나미로 진짜 한때 밖에만 나가면 죄다 흰 셔츠에 까만 슬랙스였던 적 있었어 이거는 진짜 그냥 꾸밀 때 입어도 되고 안 꾸밀 때 입어도 되지 않아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에 놀러 올때 입어 어 그래 하고 나 아무것도 안 입고 그러면 진짜 끝나요 진짜 이거는 그냥 아주 끝장만 보자 셔츠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스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있어야 돼요. 워스트 이건 코치 자켓입니다. 바시티 자켓과 약간 조금 같은 장르인데 이것도 되게 스트릿하게 많이 입을 수 있고 코치 자켓이라니까 좀 코치가 입어줘야죠. 입어 입어. 어,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제느낌에말 해볼게요. 저는 이런 옷을 친구끼리 축구하러 갈 때나 아니 친구를 가볍게 만나는 자리에서 뭐 어울리는 옷이 아닌가. 근데 오빠 지금 안에 이것 때문에 오빠 밖에 이런 거 걸치니까 진짜 아저씨 같아. 이걸 입고 오면 전 데이트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왜요? 코치자켓은 학생들이 입는 거다가 나는 뭐가 박혀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좀안 입을 것 같아요 어데 귀엽기는 해요 이렇게 라운드넥에 입는 게 베스트예요 진짜 캐주얼 그 자체죠? 여기에다가 후드티버 돼요 진짜 요즘 같은 간절기에 정말 필요한 제품이에요 어 이거는 겨울감 못 입어요 이건 레이어드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이 단독으로 입을 때더 빛을 바라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기 때 바짝 입고 다시 옷장에다 보관해주세요 가을에 밖에 못 입습니다 봄이나 자 마지막은 윈드브레이커 이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한 것도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빈티지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유니크한 디자인이 되게 많아요 웬만한 거는 겹치는 디자인이 없어요 빈티지 제품은 대신에 카피품도 약간 있기는 한데 아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추천드립니다 나이키가 되게 잘 뽑았어 이번에. 조금씩 추가되는 컬렉션들이 다 괜찮아 바람막이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 줄일 수 있어요 여성분들 입을 때여거를딱 조여가지고 하면 은 귀여워요 바람막이 사실 딱 이런 이미지가 있죠 동네 놀이터에서 썸남을 만났는데 바람막이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 어, 그거 한두 번 뺏어 입고 추워 하면또 어. 지지직 벗어주고 아아 아, 내가 들어가야지 뭘 벗어줘 아아 까 입어봤어요 네. 차도남 같아요 멋스러워요? 맞아요 너의 베스트 어, 저도 이거요 오! 아, 근데 이게 특히 좀 예쁘네? 저 셔츠! 저는 가디건! 남성분들 이렇게 파인 걸 내가 이거 어떻게 입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입을 수도 있거든요 브이넥 겸 약간 그런.. 여기 어두운 날씨 에.. 문신으로 채우세요 <웃음> <웃음> 저는 니트요 가디건으로 하겠습니다 가을 컬러에 맞는 이런 가디건을 입으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남자 가을 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을에는 멋져 보이도록 해요 네 여러분 옷대개향 간단하게 입으시고 꼭 이번 가을에는 연애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진제꾸비 당신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안녕 약간 그런거 같지 1544-044-6 안녕